야, 에브리원 노 부대찌개. 어? 있어. 부대찌개. 어? So f a n t 어? We we'll show you. So 부대찌개. 어? 야, 여기 뭐다 있어. 어, 사이드가. 이거 봐 봐. 이건 이게 부대찌개야. 소려 먹어. 잠깐 기다려.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육스를넣었어 이야 이게 보글보글 보글보글 끓을 거야 보글. 난... 아아샤 잠깐만 이게 3인분이라고 아, 큰일 났는데 엄마 <웃음> 나 <웃음> 뭐? 우리 얼굴, 우리 얼굴 봐봐 <웃음> 이게 내 얼굴이 해야 돼 잠깐만 손이 랑 비가 너무 작아져 제 얘기 어때? e 사이드 이디가 이쪽에 앉아 이야 앞에랑 건배 건배 어, 우와, 설리 먹을 돈까스 나왔다 돈까스 빼 따로 와해와 <웃음> <웃음> 이거 어 인사 s i d e I 돈까스 이거 반, 반이면 되겠다 햄도 반 하나만 내기면될것 같고 돈까스 잘라 내가 That r e a l 해볼 돈까스 여기 넣어서 먹는거야 소라 이거 젖어있는데 약간? 라면은 젖어야지 젖어야 먹지 yeah, It's a 돈까스 고설 매리솔 러블리 돈까스. 되게 특이하다. 아예 한 음. 세트를 만들었구나. 메뉴 개발을. 모르겠어. 나중에 여기다 놓고 건져. 밥도 세개 나오고. 3인분이라고야 이건 3인분이라고 치기에는 오히려 세트가 낫다. 자. 이거 다 섞어야지. 음, 음. 어, 면 등. 면어 아, 아, 아, 음. 아직 넣었지만 서리가 넣어주세요 서리야 돈가스 먹어도 돼 음. 천천히 던지면 안돼? 살짝만 오천다 음. 이거 지금은 안하어 이거 s crazy s i 이게 오리지널 고리안프 y 야, 하나는 소리 줘. 응, 뜨거운 물에다가 넣어서. 아, 이거 이거 뜨거운 아, 물이나. 있 어? 야, b e a u t f 이소 우동. Mm? everyone. e v e r y o o o d n w a n n a e yeah. open your. 어오이 e t h 예. 이거 e yes. 자, 이제 밥 먹어. 가가 beautiful kimchi t o g e 봐. 좀만옆으로가셔 o hot. s i t i s so yes. d e l i c o Fantastic. Mm? Katie. You want d o no. n k a s Yeah, You want d o n k a s It's a d o n k a s k Deep fried. 어? pork It's actually, you know, uh, Japanese o huh? 아니 한국식 돈까스와 일본 돈까스는 다른 음식 예 yeah. 해볼라, <웃음> 아. 음 라면, 휘었지만이 파타스틱, 아? 고생하게 이거먹어야겠한것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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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뎅, 후원어 이티스, 베이즐시뭐 돈까스 한 젓가락 하시려고요? 라면과 함께 해물. Yes, lovely ham. Jaren, I'm a welcome. I will give you Korean style ham jjigae. 있어. Inside, i h a v e a kimchi, green onion, so many vegetables, e n d then yeah, so many kind s of sausage, you know, ham and sausage, wow. Have a Look, um, it's a frank sausage. Mm -hmm. This c r e a e you want? Huh? You want with the kimchi? Yeah. Okay, come on. With the rice? Mm, yeah, one, o p e n now t i s e Yes. Now, b it's a real korean style 헤즐러쉬, 음? 오픈 hey, <목소리도> 예, 음! 너무 뜨거워 그래 건조래 응야 돈까스 먹고 있어? 리쏘핫 이거 라면 먹어야지 쏘라, 라면 건조줘 왜? 안먹어 <놀람> inside ham together. 이걸로. 이 엄청 크다. 먹어야지 그 라면 줄게. 같이 먹어야되는데 김치랑 야, 라이크 데에라 눈 t 서 뒤죽이지 않아 이면안돼때 김치 타스 So together, um? Have a look, um? and tapi h e 로 together n a b e l l o s o n d w i t m c h i e d i g r everyone open your eyes yeah i will give you so fantastic sony darren hilda kiwi chester yeah where are you hazelard huh? this s c o n yeah open your eyes one two yeah three h e l o All people love 부대찌개 어. My wife a l so love 부대찌개 오랜만에 먹어면 근데 왜 부담펄게 저한테 먹는 거 보여주려고 맛있어 도 분명히 아 여기 베이크드빈이 있었는데 한 마라도 없어지 Mm. Oh yes! It's a lunch kiss. <laughs> yeah, ever look this? Ah, huh? fantastic! Huh? Peter, come on, I will give you. Huh? 러블리 스파이시 부대찌개 어 yeah, 정말로 all people love yum yum yummy yummy everyone open your eyes one two yeah, three <불호> 음. <불호> 돈까스 <두> 응? a s un c a 아? un cas, u 이 cas, un 야러블리 n c a e a s un s 이 n cas, un cas, un cas, un 투 a u a s o n a n o un a n s o u a n u 오프는 모뭐빅사이즈돈까스 uh, yeah. 어디 갔어? 나 건져 먹었어? 미리미리 건져 먹으라고. 너무 that's... 오래 삶으면아 됐어. 여기 있어. 해말로 어, 인사이 I have a o n 김치 러블리 1 2어우게 어, 하다다 자연스럽게 소리어 It's a really big size of p u e 찌개 Inside have a ramen, and then ham, and sausage, yeah. kimchi, and then so many green onions uh, with better table. Yeah. Have a look. this is a korean style hmm i u eat t h is i p y o u try this you never forget huh? yeah fantastic no yes open your eyes or huh? yeah pita ha huh? erida dalen yeah, yeah. It's final. Well, who won this? Huh? Hazelot. Yes, hazelot is final. Now open your eyes. <laughs> yes, lovely. Finish. h e l Wow. h e Now, it's a pork. Cheer.